네, 저는 플레이 네, 관련다 안녕, 공티뷰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은 볼수 없게 된 자동차의 사라진 기능들 중에 대표적인 것이 음악을 듣기 위해서 카세트 테이프나 컴팩트 디스크가 필요했고 창문을 올리고 내릴 때는 일명 닭다리로 불리는 윈도우 크랭크가 있어서 길을 물을 때, 옆에 차량이 있을 때는 자동인 것처럼 보이기 위해 손목의 힘으로만 살살 돌렸던 기억도 있는데요. 또한 가지가 시가 라이터와 잿떨이입니다 전에는 기차나 버스, 택시 등 대중교통수단에서도 담배를 피우는 것이 허락된 적이 있어서 운전 중 가스라이터를 켜는 것이 위험해 흡연자를 배려한 시가 라이터가 있었습니다. 점차 흡연 인구가 줄면서 자동차 메이커에서도 시가 라이터와 재떨이를 제거했고 대신 USB 충전기를 지급하기 시작했었는데요. 최근에 디지털 장치의 종류가 많아지고 사용이 늘어남에 따라 여러 개를 꼽을 수 있는 멀티타입도 생겨났는데요. 오래 사용하다 보면 헐거워지고 접촉불량도 생기고 충전잭을 꼽을 때는 충전기가 함께 빠지는 등 불편함이 발생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 이런 불편함을 없애고 충전에 도움이 될수 있도록 재미있는 것한 가지를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동튜브와 함께 하겠습니다 동튜뷰 지금 보고 있는 그래프는 대한민국 성인 남성의 흡연율의 변화인데 점차 줄어들면서 자연스럽게 자동차에도 시가 라이터와 재떨이가 사라지게 된 거지 지금 내 차에도 시가 라이터와 재떨이는 볼 수가 없고 USB 충전기가 꼽혀 있는데 오래 사용하다 보니까 보는 것처럼 고정되는 것이 약해져서 살짝만 손을 대도 흔들리게 되었어 또 충전기에서 잭을 뽑을 때도 잭이 빠지는 것이 아니라 충전기가 같이 빠질 정도로 고정력이 약해졌는데 특히 주행 중에 과속 방지턱이나 요철이 많은 곳을 넘을 때는 연결이 끊겼다 붙는 접촉 불량 현상도 생기는 문제가 발생되더라고 충전기의 구조를 살펴보면 아래쪽에 양극과 연결되는 금속핀이 있고 좌우 측면에도 음극과 연결되는 금속판이 있는데 그런데 양극과 음극에 있는 스프링과 탄성판이 충전 중에 온도가 상승하고 조금씩 변형이 오고 그러면서 헐거워지고 훼손이 시작이 되는 거지 제품의 가격이 비싼 것이 아니라서 새것을 구매해도 되지만 간단한 방법으로 계속 사용이 가능한 것이니까 그 방법을 알려줄게 우선 종이 위에 다음과 같은 모양을 그릴 건데 50원짜리 동전을 A4 용지에 올려놓고 연필로 원을 그려주고 원의 위와 아래쪽을 1mm 정도 늘려서 그려 타원 형태로 만들고 원의 중앙 하단에서 3cm 되는 곳에 점을 찍고 원의 측면에 맞춰 줄을 긋고 원의 테두리에 3mm 간격으로 원을 그리고 각이 진 곳은 부드럽게 곡선을 그리고 비닐 시트지에 투명 테이프를 붙여 그림 위에 올리고 유성펜으로 밑그림대로 옮겨 그린 후에 페트병의 측면에 옮겨 붙이고 그림의 모양대로 오리고 테이프를 떼주면 되는 거야 사용 방법을 알려줄게 기존의 충전기를 빼기 전에 상태가 어떤지 흔들어 보면 변형이 와서 많이 헐거워졌지 충전기를 빼서 만들어놓은 곳에원 안에 끼워 넣고 음급 단자가 가려지지 않도록 손으로 움켜진 상태로 다시 끼워주면 되는 거야 다시 흔들어 볼게 어때 단단하게 고정이 돼서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겠지 충전기를 뽑을 때 같이 달려 나오도록 돼 있으니까 편하게 사용할 수가 있고 구독자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USB 충전기는 한번 꽂아 놓게 되면 별로 신경 쓰지 않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관리가 소홀하고 이미 변형이 왔지만 모르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헐거워진 충전기는 충전 불량이 원인이 되기도 하지만 운전에 집중할 수 없는 원인이 될 수도 있는 만큼 꼭 한번 점검해 보시고 재미삼아 만들어 이용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내가 한다 수고했어, 동티뷰 n o